아이고 아범아 이애미는 도대체 언제 들어오는 거냐 아러버니그 사람 집 나갔다고 몇 번을 얘기해요 아참 <웃음> 뭐야 아니 그럼 네가 가서 잡아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군소래 얘기야 아니 자기 스스로 집 나간 사람을 어떻게 잡아오냐고요 너 진짜 며느리를 어떻게 잡아오는지 모르는 게야 어떻게 잡아요러버니 진짜 보르네 예? 진짜 몰라? 진짜 모르겠는데요? 며느 어떻게 잡아오면 내 아저씨 파파기러버헌터파기 머리 좀 정리하고 올게요 여러 <목소리> 오늘 저녁 컨텐츠 가 한번 면보 바로바로바로 신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하다는좀 어렵기를 잡아가지고 먹어보자 롯나게 껴머리네자 여러분 오늘은 전어를 잡아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건데 전어를 그냥 잡지 않습니다 오늘은 허터파랑또 낚시를 하시나요? 낚시같은거 안해요 리발 낚시다랑 롯나 안맞아? 자 오늘은 바로 투망을 던져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망이라고 하면 조금 생소하신분들 계시텐데 바닷가에 보시면은 가죽자가쫙빼입보시고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이 투망 한쪽 어깨에 걸친 다음에 꽉 뿌려가지고 물고기를 롯나게 걷는 장면을 볼수 있을거에요 눈보다 빠르게 남득한다라게 리발 다시 한번 여러분 투명은 민물에서는 불법인데 바다에서는 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영상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투명을 던지러 가야겠죠. 같이 가요. 레츠 고. 아이고 우리 박이가 힘을 내가지고 며느리가 돌아와야 할 텐데 니발 여러분 오늘 투망을 던져버린 포인트로 왔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특별 게스트 분은 어, 또안 오셨다 항상 제가 먼저 와서 기다려요 기다리는 게 좋아 오면 다시 촬영할게요 나상 라상 여러분 오늘 특별 게스트 바로 라라란 안녕하세요 부릅니다 자정부드입니다야정부님이라 지금 벌써 세 번째죠 론다 많이 받네 <웃음> <웃음> 여러분 그러면 지금 바로 투망으로 전화를 잡아볼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투망을 할줄 모릅니다 자 그래서 브리님한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난 배우러 왔는데 <웃음> 라떼 습니다물 상태를 한번 볼게요 와 여기 깊다 와 브리님 라떼 습니다 아, 이거 찢어졌어요 에? 아, 물 많이 들어온는데 여기 지금 빵꼬가 나가지고 가져었다와와이 물개 보이세요 와안 보이 네리발 근데 다 젖었어 진짜 뭐 잡으셨어요? 넣었 어, 놔주세요 자 그러면 이 초망하는 거는 사실 네이버에 쳐서 보고 배웠는데 네이버로 배운 초망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맨손에 이거를 넣고 남아요 그냥 고수처럼 근데 약간 고수 느낌 나나요 브리님? 어... 알겠습니다 여기를 잡고 어깨 이이렇 두르면 됩니다 와 여기 현지인 느낌 좀 있어 보여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들고 가가지고 빵꾸났다는데 왜 이렇게 잘 들어가지? 거, 거짓말 같은데? 버려! 야. 다시 해볼게요 설마 잡았겠어 네 역시 리발 제가 정면으로 가 있을게요 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야 하지 마! 하나 둘셋컷못본거컷아홍토뽕님 믿고 왔는데 저거만 지금 엄청 오래 하고 있어요 저거 뭐야 빵님 오늘 투방 하지 말라는 건가요? 그거 버리세요 어쩔 고뭐 있다 생선이 있는데요? 오, 오, 오! 오! 적었다, 적었다, 오! 적었다. 적었다. 뭐야, 뭐야, 뭐야. 아, 이거 오! 숭어다, 숭어. 아, 그래도 뭐라도 잡았다. 다쳤어요, 이거. 아, 다쳤네. 자, 여러분, 이렇게 바로 놔줄게요. 어, 버, 아, 이거 던지면 안 되겠다. 아프니까, 천천히 가. 자, 여러분, 약간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들어가서 던져볼게요. 오, 뭔지 모르게 기대가 돼요. 아무것도 없어. 히발. 라차! 오! 다시 던져볼게요 뭐야 이거 전어 아니야 이거? 저기 저기 저기 보이세요 여러분들? 빵님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저기 저기 아니에요 저거 모양 오이 여기 있습니다 아! 근데 중요한 것은 저게 전어인지 모릅니다 지금 전어 아니어도 됩니다 도망으로 아무거나 먹으면 돼요 이름 전어로 바꾸면 되잖아요 오오 <웃음> 오, 오, 오. 잡았을 수도 있어요 뭐 잡았어요? 아리발 보거래끼 그 아까 제가 잡은 거 먹을 거 그랬나요? 잡았다 어, 어디... 오 뭐야 뭐야 뭐야 디래이야 아, 아. 뭔가 느낌이 좋다 제발 나도 한점 먹고 가게 뭐야 이거 보거래기 여러분 지금 몸에 물다 들어오고 어깨는 다 접고 지금 개난신차이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딱한 번만 더 던져보고 내일 다시 도전해볼게요 마지막으로 딱한 번만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쟁이 헌터팡은 던지고 또 던지고 또또 또 던졌다 그때 갑자기 투망의 신이 나타나셨습니다 갑자기 레슨을 받고 계십니다 자 알려주신 대로 한 해볼게요 오 우와 배워야 돼요 사람은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 뭐야? 보거래끼 그렇게 투망의 신는 보고만 남기고 가셨어요 안될 사람은 배워도 안 됩니다 리발 좀더 연습해서 내일 다시 와가지고 전너래끼들 전부 다 라삭라삭 뒤졌어 개 래끼들 여기까지 와주셨는데 컨테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리발 래끼랍니다 내일 다시 도전할게요 될 때까지 라삭라삭 그른님이랑 투망을 실패하고 다시 지금 투망을 던지러 가는데 지금 바닷가 상황을 한번 보세요 대동물입니다 원래 물고기를 보고 투망을 던져야 되는데 지금 물고기 없이 그냥 투망만 한번 던져볼게요 오늘도 아마 실패할 수도 있어요 지금 바로 던져볼게요 레쓰고 와... 갈조류가 지금 너무 많아서 자 과연... 우와 좋겠다 여러분 이거는 뭐와갈 줄어밖에 없는데 음. 자 여러분 지금 다시 장소를 이동했습니다 지금 이쪽에 투망치신 분이 계셨거든요 아, 안녕하세요 좀 잡으셨어요? 학공치가 들어와요 잡으셨어요? 으 어. 방금 여기서 학공치를 잡았답니다 저학꽁치 한번 잡아볼게요 이발 제발 느낌 좋다 뭐 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미리발 이거 안 가져가세요? 잘 먹겠습니다 타공지킵 버려 야 이거 진짜 쉽지 않다 와 미쳐버리겠네 여러분 잡을 때까지 던질 겁니다 잡을 때까지 자 여러분 지금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던져볼게요 여기 아니면은 어, 몰라 리발 어? 뭐 어, 잡으셨다 저쪽 여러분 저쪽 반대편에서 지금 하고 계신 분은 전어 잡은 것 같아요 저도 잡을게요 무조건 에헤이 조졌네 이거 자 여러분 드디어 뭐 하나 잡았습니다 리발 사카쪽에 그것도 뒤진 거 하. 바로 수 그늘 디지털 엑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개나빠 개나빠 <웃음> 가자 시베 안되겠다 나투망 안만나봐 리발 자, 여러분도 보고 두 마리 나왔습니다 버려버려 버려버려 나올 때까지 합니다 이투망 부서지고 다 찢어지고 갈기갈기 롯데버릴 때까지 리발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망둑 한 마리 잡혔습니다 망둑 망둑새끼 투만리 꺼면 계속 던져볼게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드디어 전어 잡았습니다 전어 이 포인트 찾아가지고 대전어라고 전어 크기가 굉장히 커요 지금 손바닥만 합니다 지금 거의 한 50번 던졌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드디어 아유 이 녀석들아 진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와몇 마리야 한놈, 두식이, 석사, 너구리, 오징어, 육개장, 칠면조 갈뜨기 와 드디어 진짜 전어 크기 진짜 크져와아이리빨리기 아까 던졌던 곳에 딱한 번만 더 던져볼게요 여기가포인트같거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 잡는 장면을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진짜 잡았고 주변 사람들도 오 고기다 고기다 소리 지르는 거 들으셨나요? 오디오 찍혔나요? 카메라맨님 찍혔으면 위아래로 안 찍혔으면 좌우로 대각선 리발 자, 여러분 지금 바로 저렇게들 들고 갔어 일단 손질해 볼게요. 뒤지러 가자 리발 레기들아. 여러분 이렇게서 해 론나게 투망을 던지고 던지고 던져서 침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하다스팀미나 최고 전 어렛기들 바로 잡아 왔습니다. 좌라라. 여러분 지금 8 마리인데 지금 한 마리 방금 움직일 내기 빼고 전부 다 뒤져 버렸어요. 자 그리고 보시면 론나 안 죽은 척하는 학공씨 보이시죠? 론나 살아있는 것처럼 혼자 자태로 쫙서 있는데 리발 이렇게도 뒤져 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먹느냐? 네 마리는 튀겨서 먹고 네 마리는 회로. 쳐서 쇠꽃시로다가 로운다게 맛있게 추매려 팔겁니다. 아참 그러게도 학공치는 전화랑 같이 튀겨버릴게요. 자 그럼 지금 바로 손질해 볼게요. 자튀지러 가자. 아, 학공치 먼저 손질을 해볼 건데 얼굴 라삭 사무라이 라삭 라삭 고로동 라삭 리발 라삭 안 잘리네 라삭 보통 생선들은 여기 배만 갈라주면 됩니다 오야 되게 부드러워요 스무스 안에 내장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내장 어떻게 제금 파이어 버려 버려 버려 버려 자 그러면 이학공치는요 옆에 비늘이 없기 때문에 이 비늘을 제거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보세요 비늘이 아예 안 묻어 나오죠 굉장히 편리하고 친절한 내끼 자 그리고 지느러미에 굉장히 비린내가 많이 납니다 자 그래서 꼬리 일단 라삭 사무라이 그리고 이 지느러미 같은 건 가위로 제거하는 게 좋아요. 라삭 고르도, 라삭 롱치 여러분 이렇게 손질했으면 학꽁치 같은 경우는 바싹하게 튀겨버리면은 뼈채로 그냥 다 씹어 먹을 수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여기 뼈 라인을 타고 아. 요런 살코기만 나옵니다. 자, 요거 어떻게 하냐 저 멀리 꺼죠. 여러분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학꽁치 살코기 두 개의 뼈대 나옵니다. 근데 이 뼈대도요 튀겨보려고요. 이거 바싹 튀기면은 롯나 맛있게 로덕 로독, 로덕하게 먹을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번에 전어를 게 바로 손질해 볼게요. 자 전어 손질을 어떻게 하냐 떨어뜨리자마자 바로 해가 라삭 고루도안 잘렸네. 라삭 내게야. 여기 배 부분 있죠. 쏴. 갈라주면 돼요. 자 그리고 배 떡이 열고 워터 야 조사 조사 조사 조사. 조사. 자, 여러분 얘네도 지느러미에서 비린내가 론나게 납니다. 자 그래서 나사 사무라이 지느러미도 나사 오르동. 자 그럼 여러분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렇죠. 돌아가면 느리도 돌아온다는 스템이 나 론나지기는 저머 새꽃이 리발 버려.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기는 나머지 일곱 마리 전부 다 손질을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리첸 노가다. 맞죠, 아, 여러분? 얘 비늘을 벗겨줘야 돼요. 얘는 론나게 비린내끼들이라 비늘 조서 비늘 조서 비늘 조자 그럼 여러분 새꼬시로 먹을 때 비릿한 맛이 싫다 하면은 그냥 이렇게. 하면 좌 베껴집니다. 보세요. 베껴서 그냥 썰어서 먹으면 은 룸나 추메를개 맛이겠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손질 다 해버렸습니다. <웃음>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학총 학아니학총치래 리바 룸나 절어버리네. 학봉치 튀길 거고, 자 여기 보시면은 비늘 남겨둔 거 있죠? 다섯 마리. 원래 네 마리 네 마리 하려고 그랬는데 다섯 마리 튀기고 비늘 벗긴 요세 마리는 썰어가지고 전어 회로 한번 먹어볼게요. 자 근데 여러분 회로 많이 안 먹는 이유가 뭐냐면요. 요새 날씨가 더워졌잖아요. 그리고 요즘 막 그런 기사들이 오더라고 비버리오패혈증 걸린 기사들. 이비버리오패혈증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내 회는 조금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랩킨 회로 할 거는 여기다 랩킨에다 완전 저멀리 거죠. 자 그리고 샥샥샥 랩킨에 적셔 놓은 다음에 덜어버려. 자 회는 수분이 있으면은 맛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랩킨에 좀 적셔두고 조금 더 신선하게 하기 위해서 저멀리 거죠. 오 위로 올라가 리발 머리로 닫아버려자 그리고 여기 보이는 튀길 내기들은 지금 튀면 튀김에... 지금 튀기면 기름이 녹나 줄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바로 소금을 로저 로저 로로 로저 버린 다음에 바로 지금 잠깐만. 설탕 같은데요 리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기 론나게 아름다운 식물요 건조대에 세 시간 정도만 말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시간 후에 튀기고 회로 썰어버려서 라사라사 먹어보겠습니다. 이따 봐. 충성 추배네. 다 말려졌니? 어이 팬티 이, 뭐야? 이, 이, 이, 이거 이거 뭐야 리발? 넌 일로 와야지 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 나를 바로 튀겨 아아 이거 그 상만이 장난감인데 지금 상만이가 저를 론같이 쳐다보고 있거든요. 재밌게 놀아 여러분 여기 볼에다가 전어버려 핫콩치 발사 냄새만 맡아볼게요 자그럼 여기다가 튀김가루 조져 조져 조져 조나게 많이 조사버렸다 버무려 버무려 버무려 그럼 버무릴 때 요게 꼭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갈딸 자렇게다 반죽으로 조져버렸으면 칭푸타카 칭 헬브가 열렸어요 라그네 당초 셀프티 슬리할 파이어 파이어 키스부로 언언언언언언언언언언언언 자 이렇게 기름이 달 거지면 제소지게 터져버려서 브해님 카메라만 시키고 혼자 투망론나게 넣지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잡는 장면 장면을 제대로 못 찍으면 아 그래요? 주작 아니에 전 어레기 바로 리장 잘가요 얻어버리 그냥 아, 다 공치 바로 리장 잘가보지잘가상식이잘가상만아아 상만 내 카카오 목걸이로 놀고 있다 내 건데 아주 바삭하게 익힐 겁니다 왜냐면 가시까지 모두를다 씹어 먹을 수 있도록 김가시 빼고 다 씹어 먹을 죄송해요 다다다 턴오프 일로와 상만아 아, 아니 너, 너. 너, 너 말고 생선인데? 자 그리고 도마 열어. 다싹 말랐구나 내 애끼들아 머리로 닫아버려 흔들려라 전어 애끼들 자 보시면 수분이 싹 빠졌어요 근데 이거 가가시뭐야 뭐, 리발 자, 여러분 원래 전어회는 약간 가시가 씹히는 새꽃이 느낌으로다가 먹는 거 알고 계시죠? 롯나비리다? 오늘 이걸 써야겠구만 만카이 전어회 쓰는 거뭐 별거 없습니다 어슷썰기 어슷썰기 어슷썰기 어슷 이렇게 기반을 다져놓고 라삭 고르동 라삭 라사 사무라이 네, 여러분 그이다썬 거예요 예저 네, 저도 알아요개 만신창이인 거. 자 여러분 이렇서 전어 튀김과 전어 새꼬시가 완성! 됐습니다! 비주얼 보면은 진짜 괴로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와씨 진짜 진짜 이거는 와 진짜 타기 바로 직전이었네 개다행이다 여러분 그럼, 그럼 지금 바로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아참 그리고 여러분 헌터프랑 여기서 앉아서 먹는 거 아시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헌터프 저렇게 저거 요새 앉아서 먹네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잡으로 서서 먹을게요 이게 바로 전어입니다. 전어. 자 사실요 튀김 같은 경우는요 간장 같은 거좀 찍어 먹으면 좋은데 제가 좀 전에 뭐했어요? 염질했어요자 그래서 그냥 바로 추매를 해볼게요. 자 가자 추매를 와아와아. 오오와오. 아. 와, 와, 와. 다 롯나 맛있습니다 와 여러분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가지가 엄청 많아 방금 뭐가 튀어나간 거야 이발 전어 래끼가 가지가 엄청 많은내가 뭐라 말씀드렸죠 가시까지 먹을 수 있게끔 바싹 튀겨먹는다 했잖아요 자 그래서 진짜 가시의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살처럼 씹어버려 추를와 소리로 해 소리 소리 지르지죠 소리 로깎죠 항상 브리님이랑 하는 컨텐츠는 전부 다좀 맛있는 컨텐츠였요 그때 생이새우도 맛있고 지금 이것도 맛있고 사워 먹었을 때도 론나맛 어, 없었구나 자 마지막 한 마리 먹어볼게요 추메르자러분그 음. 다음으로는 락봉치 먹어볼게요 핫꽁치 같은 경우는 근처 투망하시던 분이 한 마리 잡으셔서 제가 저 가져도 돼요 론나 비굴하게 네, 한 마리인데 가지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온 거라서 이게 맛이 어떨지가 몰라요 자 일단 정말 그투망가신 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웃음> 맛있게 먹겠습니다 <웃음> 자 핫꽁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지금 첫 경험이에요 핫다 추메르 여러분 음, 진짜 거짓말이야 전어보다 맛있는데요? 아니 이게 무슨 굉장히 큰 각오를 하고 먹었는데 아 이거는 뼈도 아예 없고 아아아 아르 아. 내가 발랐으니까 없이 랩끼야 근데 기본 맛 자체가 시중에 파는 생선튀김 살 있죠? 그 느낌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와 너무 맛있는데? 응? 뭐져나왔어 이거 이거 뭐야? 가시네 리발. 여러분 이렇게 학꽁치랑 전어을다 먹어봤는데 아아아아 아, 아, 아. 마지막 관문디 하나 남아있습니다. 요거 기억하시나요? 그렇습니다. 바로 학꽁치의 뼈대입니다. 학꽁치의 뼈대리가 아주 바싹하게 튀기면 그냥 씹어 먹을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바싹하게 튀겨봤는데 바로 먹어볼게요. 슈베르. 음먹뭐먹뭐먹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여러분 이게 하광펜가 가시가 이렇게 이렇게 막히지면 괜찮다고 했거든요 근데 내가 봤을 때저연화양은왜 내도 안 할까요 어... 옛날에 배도 날씬 먹고 목에 가시 걸려서 병원 바로 갔거든요 바로 예약할 뻔했다 여러분 하공시드시는요 양옆에 그냥 포로 뜨시고요 요 가운데 있는 거 있죠 그냥 저 멀리 꺼져 해주세요 다음은 대망의 전어 레꼬시 자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자신 없습니다 이 장가시 때문에 자신 없냐? 아니죠 수온이 올라가서 그거 있잖아요 빌브리요 그만해 이래 기야 어쨌든 조금 무섭긴 한데 그래도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건 새꽃이 수지이 아니라 그냥 가시 덩어리인데요 가시가 최대한 없는 부분을 쌈장에 콕 찍은 다음에 추베를 와 솔직히 말씀드리면 변화가 잡았을 때 옛날에 잡았던 황어급으로 비린내가 론나게 심해가지고 비린 맛이 출절한데 비린 맛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간 하나도 없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달랑 뭐, 뭐, 뭘 달랑거리니? 콕 찍어서 초배를 너무 맛있는데 여러분 와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요. 와 이거 너무 와.. 뼈가 그냥 약간 튀김보다 훨씬 더잘 나요 이 뼈는 약간 그런 면 너무 처먹는다 이 가시가 롯나가 위협적인게 보일 수가 있는데 입에 들어가면 그냥 살살 녹습니다 진짜 살살 녹아요 사실 근데 녹는 거는 불화예요 요 무지막지한 번 먹어볼게요 쌈장에 콕 찍어서 초베애 아, 왜냐면 기러게이천장을 띠려고 들어와야 돼요 어, 그, 핫공치 가운데 얇은 그릇기보다 훨씬 나아요. 처음에는 가시구나라는 생각도 있는데, 이락내를 조금씩 조사, 조사버리면, 로깟, 록 같은 그 가시 느낌이 아예 없어지는데, 여기 혓바닥 보면, <웃음> 가시에요, 리바, 토아. 와, 여러분, 이건 진짜 손질 잘했다. 이거는 진짜 그냥 덩어리예요 초, 흘리지 마, 초배름 음, 음, 가시 온나 씹혀.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전어 튀김과 전어 새꼬시를 만들어서 먹어봤습니다. 만들어서 잡아서 먹어봤습니다. 학공치는 내가 만들었죠. 뭘로 사장님한테 나가리 털어서. 자 그리고 무엇보다 도움 주신 부르님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같이 먹어요. 머를 군소를. 여러분 투망으로도 이만한 대순어도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투망으로 숭어를 잡아서 숭어 회동밥을 한번 먹어보는 컨텐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롬나 재밌겠죠? 저는 롬나인데요. 투망던제 여기가 안움직. 투맘단다 여기가 지가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반영 배고픈데 요거 하나밖에 안 남았네? 핫공지 가시가이 <웃음>